잠깐 근데 이거 함정 아닐까? 이거 자기가 미션 걸고 자기가 흡정 당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유튜브 덧글 보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분이 군다더라고요. 제 심판자 군다. 거기서 뭐 어떻게 내가 도와달라는 거야? 저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. Oh, I'm sorry. 수많은 망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지. 저한테 뭐 이것 좀 도와달라 해봤자 차라리 그냥 게시판이니 쓰는 게더 헐빠르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군다에서 막히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수도 있어. 근데 군다를 못 넘으면은 솔직히 거기서 게임을 접어야 돼요. 군다 하나 못 잡으면 이제 앞으로도 잡을 게 수두룩한데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군다 하나 하나 못 잡으면 그거 맞아요. 솔직히 군다보다 어려운 애들 많은데 아제 말하면서 진행합시다. 자 오늘은 200아2 0 0이래 오늘은 321주차 시작이고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못 넘으면 게임 진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야박한 게 군다에서 군다를 못넘으 게임 접으라는 말도 좀 야박하긴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군다 한테만 약할 수도 있잖아요. 이제 볼드는 1트 안에 끼고 막부위도 1트 안에 끼 <웃음> 이상하게 군다 한테 약해. 아니 힘순찐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해, 애매합니다. 그분 아, 뭔가 이상한 그런 거죠. 근데 저는 솔직히 프롬이 레벨 디자인만큼 은 솔직히 타 게임에 비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옆에서 어르고 달래주잖아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다크소울은 약한잔다 죽어버려요 <웃음> 강해져야 돼요 다크소울에서는 <웃음> 약하면 죽어요 모논도? 모논도 그렇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게 살짝 좀 희석, 희석했어요 월드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저도 이제 스콜라 다시 해야돼. 요 망할 도전까지 하려면 은 다시 해야돼. 근데 그게 언제 될지가 문제라서 근데 솔직히 스콜라가 뭐 사생하다, 망게임이다 그 해도 시리즈는 시리즈에 있어. 아, 아 그런데 저거 축축축축 나 저것도 밈 이해가 안 됩니다. 이게왜 재밌는 거예요?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밈들이 있어요. 간혹 보면 은 나만 이해 못 했나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 있는 보라르반 그거잖아요. 아...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? 데드풀? 아 그... 그 원작 초월 그게임말하는 거요? 그거 스팀이 있어요? 그래 그거 유용 너무 많이 나오던데? 그렇다고 해서 채널에 맞는 게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너무 또 한정댕이 된 있나? 데드풀의 감기와 조커의 감기가 좀 섞인 것 같다고? 뭐 칭찬인가? 예. 네. <웃음> 헷갈리는데? 경기가 희미한걸? 환타요? 아... 환타... 씨. 환타라는 제품도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? 이제 솔직히 틀 음료 아닌가? 이제 환타도 <웃음> 솔직히 에스트가 환타만 나면은 음.. 에스트 마시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<웃음> 시리스를 죽입시다. 음... 살인 청구업 치고는 좀좀 좀 싼데? 지금 시원한 게 있으면 정말 좋겠군. 근데 잠깐 4분이네? 지금 빨리 잡고 가면 되려나? 저거 시간 좀 늘려줘요. 너무 짧아 4분. 한 30분은 줘. 똑똑한... 아니, 돈을 올리지 말고 시간을 올려달라고 내 말은. 시간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빨리 가볼까 그러면. 보스요? 아니 애초에 시리스를 만들려면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. 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. 솔직히 시간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. 죽어라 이 거머리야! 됐죠? 또한놈 잡았다. <웃음> 어쩔 수 없다. 너한테, 너한테 살인 청구가 들어왔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알록달록한 망자 한 명에게 읍적해주기 아, 하기 싫은데. <웃음> 다른 건 하겠는데, 저거는 하기 싫은 수지가 안 맞잖아요, 이거. <웃음> 수지가 안 맞잖아, 저거는. <웃음> 펠님은 머니게임2 한다면 지원할 생각인가요?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, 애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. 아 이게 제가 좀 문제인긴 해요. 제가 세상 물정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흡정해야 돼? 이거 잠깐 근데 이거 함정 아닐까? 이거 자기가 미션 걸고 자기가 흡정 당하는 거 아니야? Don't touch me there <웃음> 이거 함정이 아닐까? 흡정하다 내가 탈할것 같은데? 와 진짜 어? 왜안 되지? 이거 거부하는데? <웃음> 아 싫다 진짜 진짜 망자들의 함정이 아닐까? 했지감작이야짝이야떨어질 뻔했네 널슬래슬 했어 이 채널 요 원래 이런 느낌이냐고요? 왜 그래요? 원래 이랬는데 음, 어, 여기. 음, 당연하게도 끊겨 있고당연하게도 끊겨 있고 이제. 네. 어.. 음, 내 생각에는 좀 자극적인 것 같군. 안 그래? 신참이 들어왔는데 왜 다들 하나같이 똑같지 어디서 뭐 맞추고 오나? 아니 뭐 같은 리용실에서 나왔어요? 찍어내는 수준이야 여기서? 란테가 두명이라고요 아닙니다. 투구 벗기면 또 달라져. 한열명 중에서 여덟 명 투구 벗기면 똑같애 또. 아 프레임으로 때려버리네. 누나였어? 무인은 당연히 누나고 걔는 누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또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고 오기 책임져 <웃음> 무튼 그럼 엘든링 채술 모션이 너무 적다고요? 뭐야 엘든링 해봤어요? <웃음> 말해 엘든링 해봤어요? 못하라고? 아닌 것 같은데? 너 누구야 너 미래에서 왔지 미래에 어땠습니까 엘든링을 성공했나요? 그래서 잘 나왔나? 제2의 스콜라가 됐나요? 아니면은 최고의 게임이 되었나요? <웃음> 제발 <웃음> 아 척척하게만들어지지 i o n Dion d i o 야 나와 작은 Dion Dion d 올라 n d 빨리 올라가든가. 든든하구만 어 색깔이 영어 <웃음> 색깔이 영아 레드 녀석 너도 어쩔 수 없는 망자였구나 이 녀석